예 그래서 체로키 사전에 Madison Chinese Korean g i n Korean 약이도약약 약, 약자 자 Pure Korean 낫다 낫다 예, 자 체로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 D No D No D No o 어 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D은 N 발음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n 그래서 사라지면 뭐가 났습니까 Oh 어 D가 되거든요 o 자 억디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억디가 여기 오토 매드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만주사전이거든요 만주 사전이거든요, 자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쭉 흘러온 단어가 쭉 내려가죠 바다 건너서 우리 꼬리아로 와가지고 났다가되고 바다 건너서 체로키 또 이쪽으로 이어디입니까 이거죠 멕시코 자 멕시코 나디나디 이렇게 됩니다. 야, 오리아노, 나타다 이거 저, 저, 저, t r a d i t i o n a l 아, 이 n t e r n a t i o n a l phonetic, 알파벳, 나타나타나타 자, 나타다 어? 자, 나왔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? 어토미, 멕시코 어토미, 나타다 자, 그래서, 저 오리아노, 나타다 낫다, recover, get well, be cure, heal up, 막 이런 뜻이죠. 자,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많은 단어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. 네?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저, 저, N, 나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N에서 나다에서 N이 생략되고, 어떠, 이렇게 만주처럼 어떠, 막 이렇게 되는 부족도 생긴다 이거죠. 자, 만주. 자 그리고 이제 이저 몽골 몽골 엘리먼트인 만주 만주 말에 이 몽골 그자 예? 이게 뭐 전부 다뭐 퉁구순이머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 진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진생 어어르허다 어르다 이게 뭡니까 억터하고 똑같은 겁니다. 억터 어렀다 억터.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진생 인삼 뭐뭐 뭐 병을 낫게 하는 뭐 진생의 인삼의 뿌리 뭐 이게 지금 뭐유로서 올차면 뭐나 나나이 따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M A 는 만주고 m o 는 written written 뭐저 구어체 몽골이고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o c t o r t e 이게 다 같은 발음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나타, 낫다. 나타에서 n이 생략된 것뿐입니다. nort다, nort다, n이 생략이 된 겁니다. 여기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소나 i 약을 갖다가 medicine. 나다 인삼. 자, 약을 갖다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데베에서 나티. 지금 이소나띠라는 뜻이 그 트레디셔널 뭐 전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. 이총 단어가 데베데베에서 나티. 근데 옛날에 아마 이런 단어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여기에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죠. 소나띠 이게 전통이라고 돼 있거든요. 전통, 트레디셔널. 그래서 여기서 나티 이 나띠가 쭉 이렇게 우리 유라시아로 쭉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주에서 나띠에서 n이 생략이 되는 거죠.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, 여기 지금 체로기 보면은, 노아띠. 자, 페르시아, 나띠. 노아띠. 그 다음에, 노아띠. 노오허띠. 노오띠. 노띠. 그 다음에 이게 어또미에 네허띠. 네허띠. 다 같은 발음입니다, 이게. 그 다음에 몽골에, 널루. 엔이 지금 들어가 있죠. 근데 만주에 지이엔 여기 지금 살짝 생략이 생략이 돼버립니다. 엔이 그래서 억더억더 억도. 만주에서는 억 더라고 하죠. 억더자 그래서 만주말에 어르 허다 이거를 진생 인삼이라고 합니다. 인삼 뭔가 좀 이게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억도 어르 허다 어르 허다 억더 진생 메디슨 이게 다 같은 저 단어라는 거죠.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? 나티. 그 나티에서 손좀생각이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티 가 옛날에 쭉 우리 이쪽 유라시아를 타고 쭉 와가지고 아메리카 카로키로 넘어가고 그래서 나티, 나와티, 나와티. 그 다음에 멕시코 중부의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어더미, 나 나티, 그리고 레아노 나따.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전 세계의 그~ 저~ 메디슨 메디슨에 대한 그 단어는 낫다 우리말에 낫다가 이~ 저~ 베 페르시아에서 비히 왔지만서도 베르시에서 왔지만서도 우리말에 낫다가 곧 약이다 약의 원래 발음은 낫다다 낫다 순수 꼬리학노는 낫다 낫다 낫다는 곧 인삼이다 진생라는 겁니다.